DBS랑 헷갈려. 아, 간만니까재밌네 다시 가보죠. 꿀잼이야꿀잼하이 응. <목소리도> 하이. 어, 응응응응 풍병 보병? 돼지 아까처럼 가면 되겠네 아 저거 부대 인원 숫자를 늘려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네 그거를 이제, 패트라한테 꽂아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다 맞춰야 된다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빨리빨리빨리 고, 고, 고, 고, 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페트라 보다가 좀 당했어,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깔끔했고. 방패병 들어온다. 먹었어요, 준비해! 먹었어요! 어서 빨리! 원래 그래, 빠져버린.. <웃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막았어요. 페트라가 좀 많이 빠져버렸는데, 정말 쌍칼 위아래로 와버린다고 이동을 합니다. 일단! 쥐를 여기다 심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급을 일단 해 페트라 보급을 해 그리고 일로 오나 일로 오고 네. 오잘 잡아 저 정도면은 일로 빠져 도 되고, 아이고 야하 돌격 썼죠. 돌격 써버렸고, 버거스 나중에 보급하고, 또더저활 썰어 온다. 저거 저저저저저 돼지들 왔다. 돼지들! 희망이 들어왔다! 페트라! 페트라하고 같이 잡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거 제타를 이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이걸 써버렸다 아이고, 저러면 안되는데! 저렇게 많아. 일단 이쪽 뒤로 패트라도 옮기고 튀어나서 사이즈 잘 맞춰 자 빨리 잡고 보고 어디서 오는지 양쪽으로 온다 또 양각이다 이거는 이거는 각도를 보아하니까 저쪽으로 내릴 것 같으니까 폭탄을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이동을 해설이 페트라 제타 다이패드 말고 퍼거스로 뒤쪽에 숨어있다가 돌진이 안 끝났네 아 이런 쿨타임이네 아직 아니 내려야지 뭐해 저거 어떻게 내려나? 아 졸로 가면은 애들이 안 오는구나 저거. <웃음> <웃음> 폭탄 던질까 저기다가? 이 녀석 안돼 가면 안돼 아 멍청아 <웃음> 아 멍청아 그거 던지고 그거 부대를 앞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활쏘면 되겠구나 참어 일제 사격 개시를 아 너무 빨리 싸 버렸다. 아? 아? 와우. 강력하다. 무나 잘했죠? 스킬을 즉각적으로 잘 사용했다. 어 실카에는 또 돼지들이 없네. 실카 가야겠죠? 허거스를 이제 또... 저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목소리> 폭탄을... <목소리> 폭탄을 세게? 에허... <목소리> 바르동을 그냥 특급으로? 일단 실카 가자 실카 한 번에 하나의 위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절한 적은 평소보다 취약합니다 왜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리냐 포인트 3개 6개 8개, 9개 이쪽에 이쪽에 상륙한 애들이 있을까? 방패병 써먹기가 되게 좋은 곳이네 그리고 쌍칼들이 나올거니까 활을 또두개 운영하는게 좋겠죠? 쭉 땡겨서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고 그쪽에서 오시겠다 못해 버리지 그냥. 어해 버렸어 상력을 하면 죽는 거지. 또 이쪽으로 오네 이게. 그러면은 얘네끼리 한번 활만 쏘게 한번 해볼까? 아, 어, 도망치지 마라. 이쪽은 안 오고 있죠? 쌍칼들 상륙하기도 전에 다 죽겠지? 아, 좋아요. 계속 아래쪽에서 온다고? <웃음>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취약한데, 이러면은. 저 위쪽으로만 안 오면 돼. 올 거면 한쪽 방향에서만 오면 돼. 아왜 못맞춰 왜! 어허... 이러면 안되는데 어이 큰일났다 이거 <웃음> 해야될수도 아이고 늦네 너도 보급해 오케이 아... 활쏘러네 저거 오케 okay. 쌍칼인가?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저거 저 그러면은 폭탄을 저맞만 저거 저 일로 가서 애들 먼저 막아주고 이로 오고 폭탄을 여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가 하나, 하나 심고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미친듯이 오는데? 오게 저렇게 하고 혹시 넘어오나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 대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다 올라가있자 이렇게 하고 혹시 이거 담벼랑 넘어오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창이랑 바꾸자, 이런거면 <웃음> 쟤네 속도가 빠르네 <웃음> 쟤네 속도가 너무 빨라 <웃음> 어쨌든 다 잡았네요 쌍칼 속도가 빠르다는 거를 인지를 했네요 일단 발업 저글링 아,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만 나와. 뭐죠, 이거? 방어하는 섬에서 추가 골드를 생성합니다.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아, 패트라한테 써주자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이템 딱 장착했더니 나오는 거 아니야? 서마다랑 받는 코인이 1 증가합니다. 페트라 가 저거 능력 반값이라서 더싼 거보다 이게 2코인 받는 건가? 그러면은? 1레벨이 더 받는 거였으니까 1이 1이고 1이 2배고, 2가 3배고, 3이 4배겠네. 맞나? 응. 아, 모르겠다. 일단은 퍼거스를 <웃음> 짱짱 세게 해 봅니다. 네. 집당 1코인인지, 어, 섬당 1코인인지, 섬당 1코인일 것 같기도. 섬 하나당 코인 두 개. <웃음> <웃음> 섬 하나당이네요 일단 가자 저거 나중에 그거 나오면 또 빼주면 되니까 자아 여기 그냥 그냥 보병하고 방패병하고 궁병하고 쌍칼 나오네요. 이렇게 가, 또 가. 애들 뭐, 뿌직뿌직 싸듯이 나오네? 똥싸듯이 나오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다 활로 압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아. <웃음> 저 불부터 던지는 거 맞아요 미친놈들. 쌍칼 온다. 쌍칼만 온다. 이거는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 한칸만 더 가봐 옮겨줘 오케이 거다 맞춰 다 맞춰 다 맞춰! 잘했어 너무나 잘했어 저 <웃음> 방패뱅인가 아이고 저렇게 오네 이거는 얘네를 여기다 막고 제타를 여기다 데려가고 다이패드를 위에다 페트라를 여기다와 창병 발 빠른거봐 특수능력 갖고있어서 좋아요 잘해! 잘 맞고있죠 그래도? 활이랑 보병? 방패병? 헤드라도 일로 제타를 일로 퍼거스 일로 던져볼까? 피해가 미미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저 위쪽으로 나누죠. 위쪽으로 나누니까. 아, 얘네 돌아와야 돼. 삥삥 돌아와야 돼. 큰일났다. 빨리 와! 전진을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일제사격도 한번 쏘자 아아 너무 좋고 잘했.. 잘했고 그렇지 콕콕콕! 찔러버리고 얘네 저렇게 오는데? 이렇게 막아주고 아, 쟤쌍카온다 페트라를 빼! 일로 빨리빨리! 빨리. 다 맞추겠지? 두 마리밖에 없어. 벌써 한 마리 죽었네. 잘했고. 아저몇 명이서 쏘는데 저걸 못 맞추냐. 방패 둘, 일반, 그리고 쌍칼 하나. 한번 벌고 여기 막아주고 위로 나머지 보내고 다이패드도 이로고 여기는 방패가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델려나 뭔가 느낌이 세한데 분배할까? 해야겠다 이거. <웃음> 저, 저기 막았고 일로 일로 야, 나 저리로 간다. 막아라. 불 지피지 마. 약한 거 봐, 저거. 근접하니까. <웃음> 어떻게든 끌려 어또 했네. 아, 저렇게 쌓이네. <웃음> 쟤네한테 저렇게 쌓이네요. 코인 두 개.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도 해. <웃음> 새지역가 지휘관 한명또 뽑자. 얘는 무슨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창병이네. 에그버트. 음, 응. 응. 잠깐만, 뭐뭐 있지? 뭐 쌍카라고. 어? 얘네 셋으로 한번 막아볼까요? 이거 되려나? 쓰읍 하다 조지려나? 조지나? <웃음> 아니야한번 쉬고 어? 미친 <웃음> 안돼! 아저 갔었어야 됐네 그냥 아, 이거 여기 안 갈라 그랬는데 여기 올수 밖에 없네 이러면 <웃음> 미친 <웃음> 미친 곳이야 여기 페틀라르 싼것 많다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와, 토끼 토끼, 거북이 비둘기 땅칼 저렇게 오는구만 칼로 다제앞해최대한 맞추는 자에게 내 포상을 내리겠다 오케이 깔끔하게 쏴버렸죠? 얘네도 특수병과되면은 특수병 특수부대 되면은 똑같이 잘 맞출텐데 좋아, 저쪽에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가고 어, 이렇게 할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우리 저쪽으로 온다. 오케이. 해보자고. 쌍칼만 하도 다행이다. 호구 <웃음> 녀석들 아니야. 간단하구만 또 어디로 오는가 이번엔 화를 쏘러 오는구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다가 다 죽죠 너무 좋고 아이고 저게 또 맞아버리네 오케이 잘했고 피해가 한 명, 피해인원 한 명, 방패가 저렇게 온다고. <웃음> 자, 왔을 때 뒤로 빠져주고 물러나주고. <웃음> 그냥 초콜렛 녹듯이 그냥 살살 녹아버리죠? 오오 <웃음> 저기서 왜 이렇게 많이 와 미쳤어? 이거 창병이 뭐 할게 없는데 지금 쌍칼 오는 거 맞아? 다 죽으려고 감히 내가 차지한 땅을 이것도 다 죽겠네요. <웃음> 상륙도 못 해먹어 죽겠구만. 물속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듯이, 누나 몰래 빠트리듯이. <웃음> 좋아요 빡빡빡 와 10개네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저거 좀 개꿀인데? 능력 반값 테트라가 있어가지고 개꿀인데? 이거는 크로아이를 뚫어서 피기론이랑 노르비에 어떤 적이 있는지 보고 베름랜드로 가서 아이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어차피 한칸 전진돼 보니까 가리그는 못 가니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버거스를. 하. 하. 바르동을. 하. 일단 다이패드를 특급으로 만들어주는게 좋으려나? 저 무슨 아이템일까요? 일단은 크로와이를 가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것 같아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바르동으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 창병을 쓸 구, 그게 없네. 무분, 미쳤네, 미쳤네. 왜 이렇게 많이 오네? <웃음> 너무 많이 오네. 에, <웃음> 예, 소드마스터 없으면은 창병 뺄 때죠.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저거 다싸아 맞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궁병이 모자라서 문제지. 야 빨리 빨리 빨리 그다 샀으면 빨리 움직여야 지금. 미친 거아니 이거? 아이패드 믿는다 믿는다 다 맞추고 와야 돼 까비라뇨.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효한번 던지고 안 터지고 그렇지. 빠져버렸고 이게 뭔데 저거 잘 버티지? 잡아 잡아 죽여버려 그렇지 초콜릿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웃음> 쌍칼이 속도가 빠르니까 활집이들다 절로 보내고 여기를 얘네끼리 막아주는 걸로 우와 미쳤다 페트라 미쳤다. 다이패드 활도 못 써보고. 그냥 녹아버리네요. 오케이. <웃음> 뭔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쪽, 저, 저, 저, 저쪽 가자고. 둘둘씩 맞자고. 저, 저, 저 맞췄다, 지금. 그지 자, 뱉, 뱉어, 뱉어, 지루지루! 잘했다, 잘했다. 됐다, 됐다. 오케이. 저, 저, 저,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너도 가서 도와주고. 그렇지. 이제 <웃음> <웃음> 보급 한번 하자. 보급 한번 하고. 저글린 개따, 개떼처럼 오네, 그냥. 너랑 자리 바꿔,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어이거 자리바꿔! 아이고 갈린다 갈려! 뭐 이렇게 오는거야? 잠깐만 방패병들을 궁수상대로 하고 이런식으로? <웃음> 아, 이거 미친 거아니야 일단 빨리빨리 움직이자. 어, 아, 다이패드 부족한데, 저거. 진짜. 마르동, 마르동. 다 맞춰야 한다. 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아, 아안 돼. 그렇지. 타이패드 빼가지고 빠지고. 너 잠깐 뒤로 오고. 뒤로 오고. 일로 오고. 막아 버리고 바르동 전진하고 오케이 열개149 마리 <웃음> 간단하죠? 어 진짜 엄청 많죠? 와, 여기 봐봐. 포인트 많이 준다고 골드 많이 준다고 죠 투석병이 있네 뭐야 벌써 엔딩인데? <웃음> 아이템 먹고 여, 여기 가면 될것 같은데? 타이이드 어. 업그레이드 하자 어. 여기도 엄청 많을 듯 어우 죄송합니다 아! 쳤더니 아이템 날라갔어 <웃음> 아, 저거 한칸 전진 아, 뭔지 궁금한데 저 보자 도끼 도끼 방패 쌍칼이 없네요 이거는 바로동 바꿔줘 퍼거스로 좋았어, 좋았어 이제 다이패드랑 페트라가 애들 도착하기도 전에 다 바다에 빠트려 버릴겁니다 아마 그럴 거라 믿어? <웃음> 아, 궁병이 많이 오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 버린 거 같은데. 제타 혼자 여기 막자. 쏴쏴 쏴. 사라, 쏴, 쏴. 너는 특수 정예 부대야. 그렇지! 저저저 저저 빨리 빨리 오고 나 잡았으면 빨리 오고 폭탄 쓰고 뒤로 빠지고 그렇지! 또 어디로 오냐 저로 오네 여기다가 헤트라랑 다이패드랑 옮기고 포거스를 여기서 저 방패병 없어도 지 믿는다 너네 믿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웃음> 활제비가 최고다 저 도끼, 도끼병 온다 얘네 또 못내려오게 해버려 바다에 그냥 퐁당퐁당 다 빠트려버려 그렇지 배틀라랑다 올라오게 하고 와 와 미쳤다 빨리 빨리 보급. 에이. 여기다 폭탄 심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너네 왜 여기 있어? 일로 가라니까. 폭탄 빨리. 빨리 폭탄 여기다 심고 일로가서 여기도 폭탄 심고 올라가서 어 나이스 어저 위로 올라갔다 야 얘들아 이걸 못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저 방패병 뭐야? 일로 빨리 와. 자, 잡고, 잡고, 일로 오고, 페트라 일로 오고. 안 터졌다, 다행히. <웃음> 여기다가, 일제사격한번 날리고, 와. 음에. 아, 뭔가 지치는데? 마모니까? 자, 창병 숨기고, 창병 절로 옮기죠. 아 어, 얘네 보급시켜야 되는데 얘네 다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봐 못빠뜨리겠어 보급을 조져, 뭐해 제타야 조지세요 오케이 어, 궁병들밖에 안오는데 이것만 막으면 되네. 오. 많이 오진 않는데 되게 빡세네? <웃음> 저렇게 있다고? <웃음>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살 수 전쟁 뿔필이 이거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심심한데 돌진 한번 써봅시다. 야 이거 마지막 전에서 다 죽는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마이키네스까지 깨야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갈수 밖에 없어. 와저 투석병 조심해야되는데 1층밖에 없어 이거 또 아하하하 <웃음> 이거 그리고 저거 운영해야되네요 퍼거스도 운영해야되네 다이패드로 아, 하필 특수능력이 얘가 있어가지고. 저거 투석하는 애! 아, 어, 이거 어디! 은원패 할 데가 없잖아, 이거! 집 뒤에 숨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데도 없고... 미쳤어, 이거. 이거 이러고 있다가 저쪽이나 이쪽 부근에서 막창 날리면 안 되거든요? 기 병들, 그렇지 한놈 더 끌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 하고 있 어, 잘쓰고있 어, 그렇지, 그렇지, <웃음> 다 떨궈 버려. 그냥 너네 날씨 있 어. 님들은 할수 있어요. 님들은 할수 있습니다. 다 떨고 버려. 그렇지. 오, 오, 쟤네 온다. 야, 저, 저, 저, 저 빨리 가서 싸야 돼. 못 오게 <목소리> 앞으로 전진 전진 <목소리> 저뭐 있냐 뭐냐 아돼지들봐 <목소리>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고 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아 먼저 조질까 그래 뭐야 저어 죽었다 죽었다 이거 여기다 폭탄 하나 쓰고 이쪽으로 빠지고 어 이거 옷땄써야돼 폭탄을 오 됐다 됐다 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와, 지금까지 피해가 없다는 게 대단한 거이고. 뭐지? 이거. 거스 일로 옮기고. 아랑 다이패드 일로 옮깁시다. 저 빨리 써야 된다야. 온다, 온다. 제 타는... 그래, 제타 글로 가 있어. 그냥... 속이만 하면 돼. 속이만... 그렇지... <웃음> 저 아래 몰려온다! 빨리 가라 와 아무도 안 죽고 있어요 저희 팀 우리 팀 아무도 안 죽었어 미쳤다 미쳤어 저 투창 던지는 애만 안 나오면 돼어 이거 가까워진다 빠지고 빠지고 도지고 이렇게 어, 한명 죽는다. 안 된다, 안 죽었다. 어? <웃음> 그만 보내, <보네. 웃음>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빨리가 빨리 빨리 빨리 오 자리 바꿔야 돼 바꿔야 돼와 이거 큰일났다. 전직절했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돼지 한명 온다 활로 조지자 와 안돼 저 방패보병이랑 발리스타 온다 제타 이쪽으로 옮기고요 성병 여기다 숨기고 죽었나? 죽은건가? 죽었다 이거 일로 옮기고 아 이게 마지막 공격이 있다고? 아 이거 이거 못썼는데? 어? 이게 된다고? 아 오호호어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어쟤 살아있어 살아있어 조심해 폭탄 던져 그리고 어좀 빠지고 어 큰일났다 이거 이거 뭐 옮기고 너네가 쫄로좀가 됐다 그냥 보급하고 정하나 포기하자 어차피 지금 점수 있어봤자야 점수 있어봤자야 지금 하나 터졌네요 와... 지금 버티는 게 중요해 지금 꿀필이 사용하고 저것터 터져도 돼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꺼졌다. <웃음> 뒤로 빠져 왜 그래? 아, 네, 스킬을 다 써가지고 다섯 개. <웃음> 아저 방패 부병하고 저거 한 마리 나와서 다행이네. 여러 마리 나왔으면 이거 졌어요 이거. 아아... 저거 어떻게 이기냐? <웃음> <저 어떻게 여기지? 웃음> 저거 어떻게 뭐 해지? 저거 뭐싼건뭐다 나오는데? 응응아하아아 <목소리> 어... 가자 막판이다. 막판 이거 창변 써야 되죠? 이러면은 인, 그냥 여태까지 한 조합으로 계속해야 되네. <웃음> 이거 2층에만 있어도 깨네 그래도. 2층에만 있어도 깰수 있겠네. 어이어이어이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네, 2층 저 3층이네요. 3층 있는 게 다행이지. 아, 이거 폭탄을 그리고 지뢰를 좀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뢰를 설치를 못했어 일단은 봐볼까요? 아, 저싼거뭐네 아래 돼지 들어오고 이거를 좀 설치를 해야겠어요 설치하고 오르막이 있구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거기는, 거기는 괜찮을것 같아. 일단 활로 데미지 좀 주다가. 빠지고 <웃음> 저거 <저가> 안 밟네. <웃음> 야투석병 온다. 뒤로 숨어라. 숨어 어떻게 잡았네 그래도. 도끼병하고 추석병이 같이 온다. 아, 저거 어디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은 페트라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네를 이걸로 잡자 이렇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겠죠? 이것도 현황이 돼버리네 자, 절로 가고 나도 일로 가한명적이지원을 해줘, 그리고 아, 저렇게 온다고? 아, 안 주고 애들이 아 궁병이랑 조합돼서 오네 양쪽으로 이게 해버려야겠는데 그러면? 지로상까지 숨고 활 쏘는 애를 쏴야지 얘들아 아. 그래도 좋다 이거. 돌격! 아하이. 야, 2층, 2층. 아, 저기 3층. 3층이 중요한 곳인데. 아, 이거 조지겠는데? <웃음> 빠져, 빠져, 빠져. 오, 안 돼, 안 돼, 불 지르지 마! 어, 도망가라! 후퇴하라! 사격을 여기다가 퍼부어 볼까? 어, 이거 돌진을 사용해 볼까? 이날을 위해 배운 것이다. 돌진, 어, <웃음> 저 온다, 온다, 돼지, 온다, 돼지. 여기서 맞고, 쟤다 보급을 해야 될까? 오, 이거 어떡하지? 아, 저기서 노운데 오, 저 <웃음> 폭탄 밟았어, 되네. <제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군병만 없으면 됩니다. 군병, 군병만 없으면은 이길 수 있어. 쑤셔쑤셔쑤셔 쑤셔, 쑤셔. 그렇지. 온다 조심해. 다 떨고, 떨고, 떨고. 떨궈. 다 떨고 버려. <웃음> 버텨라! 버텨야 한다! 너네 많이 죽었니? 써써 써, 써! 불러 불러! 폭탄도 있어참 오케이 일제사격도 가능하다 <웃음> 어, 돼지 밖에 없어, 다행이다. 어, 도끼병 조심해야 되는데. 채트야, 가자. 어, 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이거 폭탄 던져. 어 저저저저! 페트라 페트라! 버거스 줘! 저저저! 저, 저, 보급해 보급! 어.. 이거 위험한데? 그렇지! 어, 이거 위험한데? 올라가 올라가고 여기서 활 쓰자 아.. 너무 많이 온데 맞춰! 일제. 아, 저거 잘못 눌렀어! 아? 아, 저거 다 놓쳤어! 어떡해! <웃음> 안 돼! 오 그렇지! 오오 야, 토끼비 엄청 온다! 아, 스킬 을 저기서 잘못 써버리네. 아이씨. 마지막 공격? 너무 많이 얻는데? 어, 멋텨야 돼. 돌진 한번 써. <웃음> 길목에다가 폭탄 하나 설치를 해겠다. 야하올올라자자올올라자자올올라올올라올올라뭐 다다 해, 해 해? 해기 있으면 죽어요. 막은 것 같은데? <웃음> 페트라가 지금 인원이 없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서 조져! 막았다! <웃음> 이겼다! 죽어! 으, <웃음> 어, 몇 마리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안에 매우 어려움.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저는 싹둥이를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벨로님 업타임 안 나올걸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하기 귀찮아 그림. <그럼. 웃음> 5시간? 지금 몇 시지? 응, 음, 딱 5시간 됐어요. 아니구나! 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4시간 했네요. 4시간 해서 엔딩 봤네. 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린 게임이었나? 게임이 해자여요, 좀. 아, 이걸 깨네. 거의 1년만에 잡았는데 깬다고? 물론 처음에는 한번 조졌습니다, 이거. <웃음> 한 번! <웃음> 튜토리얼 구간에서 죽었어, 다 <웃음> 그거 그렇게 시작하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다 죽어버리거든요. 시작이 안돼 버리니까 다시 시작했는데 한 번에 깨버리네 저 한국어 있다 이설기 윤윤설아윤설아 윤서라. 윤서라, 이설기씨 한국어 맡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와저 시뻘개진거 봐 저기 <웃음> 한번 키면은 뭐든지 엔딩이 쌉 가능한 플레이어가 있다 뿌슝빠슝 아 너무 좋고 착한 바이킹은 죽은 바이킹 뿐이다 베드노스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까요? 아 하... 그리고 지금 조금 쉬고 온 다음에 밤에... 밤에 좀 저거 해야될 것 같은데? 한시간이 남으셨어요? <웃음> 6시에 퇴근하시는구나 밤에 오토너 녹화를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갑시다. 계속하면은 밥도 못 먹고 그럴 것 같아. 한 밤, 혹시 되시면은 밤에 봅시다. 저, 10시나 그쯤? 10시, 11시쯤? 안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방 제목에다가 오면은 게임이 켜져 있을 것이고, 안 오면은 휴방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풍화설을 아재미난 게임하시네 해치온 바이킹 뭐 2467만이나 잡았어? 병, 손실병력 391명 모은골드 시간이 빨리 나는건 장점이죠 241골드 모집된 지휘관 7명 살아남은 지휘관 6명 5명이지, 뭐. 5명이나 마찬가지지. 버즈는 그냥 아이템 써보려고 살린 거니까. 후퇴한 섬이 없다. 방어한 섬, 방문한 섬 37, 38, 방어한 섬 37. 방어실 벨기는 되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웃음> 자, 잠깐 볼까? 매우 어려움 생겼네요. 와, 속성이 생겼다, 그리고. 한 명밖에 못 끌으네. 어, 성배가 있고. 이게 하나씩 해금이 되나 보네. 시작 아이템으로 잠금 해제 가능. 매우 어려면 1세지만 맛보기 무자고요아 안돼 안돼. <웃음> 이거를 이제 해금해야 되는 것구만 DLC도 있습니다 DLC 있는지도 몰랐는데 스팀에서 어떤 DLC인지 한번 봐야겠어 아이템 두 개만 있네 두개 해금 안한게두개 개 있네 이게 그 기본 부대 인원수 늘려주는 것중 하나일 거고 하나는 또 새로운 걸게 꽤... 새로운 거겠네요 이 해금 요소도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왜다 안되지? 누구는 적어 돼있고 누구는 안돼있지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회가 되면 밤에 또 뵙도록 하죠 음. 백서가 되는 듯이 지를거예요 지르십시오 여기까지 아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웃음> 뭐야 마우스 어디갔어 마우스 인식을 못하고 있어 또 어, 뒤에 선 너무 꼬여있고 어 생겼다 아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뵈요 마시멜로님 어 그리고 시청해주시던 분들 나머지 분들 안녕